성적은 괜찮을까? <웃음> 아, 너무 힘들어. 상은 별로 좋지 않았지도. 후서후서 싫어. 정말 여기까지 토끼만 잔뜩이라 토끼 완전 싫어졌어. 난 육지 동물이 되어서 주시에 토끼를 벗겨버릴까? 농담이야 뭔가 왔어 욕깨하는거 와다 노아라 이거 이거 왜 이럴 제법인데? 나는 거기에 행복할 것 같은데 어허 벨, 벨씨 또 나왔다 악마 물러가라 아니 미안 일이니까 벨씨 부탁해요 이제 이런 집 그만두세요 와다 노아라 정말 미안해 너가 있는 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맞지도 않았어, 진짜로.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마지막까지 해야만 해. 정말로 미안해, 마다 너와라. 왜, 별신. 뭐야? 그래도 이 아내 사이인데 조금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야? 미, 미안. 야, 인마! 치 정말로 미안해, 매소하자. 그러네, 돈 많으니까 매소. 일해 선을 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적당히 할게. 도망쳐줘. 이러고 도망치라고? 야 임마! 기다려! 와다 아, 내와라 전부 상대하기엔 시간 너무 걸려. 음, 다들 지금 도망치자. 에이 도망쳐! 우와! <웃음> <웃음> 웃어! 웃어! 오케이! 대꾸 직진이다 아니네 직진이 아니었다 직진이 아니었어 여기 오슉 그리고 하나 둘 올라가 아니야 왼쪽 오른 위도 아닌 거야 그건 밑에네 그러니까 오른 위쪽 왼쪽 아니고 밑에구나 가서 직진 아, 니야꺾어야 됐어 아 근데 이대로 직진해보자 한번 어 여긴가 보다 이이 여긴가 보네 세브를 해놓고 꺾고 밑으로 가서 야이로 가서 또 밑으로 가서 뭐야? 이 아니네. 찾아봐 팔 거야. 열어가서 꺾어서 아니네. 어디가 문제일까? 어디가 길일까? 열어가서 아 에이 너무 어려워. 목에 국 캔슬이 그나마 쉬웠다 오 여긴가 보다 제발 여기 해야 된다 아니네 아니네 미안하다 아닌가 보다 잠깐만 아닌데 오 여기였어? 뭐야 여기였어? 와... 되게 많타 잠깐, 첫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 정시하고 있어... 뭐야, 이게 토끼는 분열해서 늘어난 동물이었어? 어, 큰일, 다 포위당했어! 웃어, 웃어, 웃어... 이제 떠붙지 끝없다. 점전히햄해라로하는데 키라 그래 이젠 치고 치고 치양전이 물러가시지 똥토끼들 고 치고 카 그만해 하지만 이녀석 치어오고잖아치박쳤어 <웃음> 어, 캬. <웃음> 개박쳤다. 와. <웃음> 아. <웃음> 에이 녀석 토치지토끼치지치박 치고 치 토끼 무서워. 두물 동물 맞지? 두물이지조시동 맞지? 뭐야 이거 약이라도 안거야 캬하아 캬 캬하! 이럴 때 주인공 등장 이거 참 너희들도 왜 이럴 시끄리 떠드는구나? 뭐 이런 상황이라도 안행한 건가? 크로마켓이 새까만 마녀다 저도 있어요 <웃음> 세월다 세월아 미안하네 푸르마키씨 보사하셨군요 하하하 아, 뭐 그렇지 아하 몸도 마음대로 까맣다죠라고 생각했던 오는거 첫살로 보여 천사? 하하 아, 설마 거.. 그것보단 아키님 이런 대고 상대로 어째쌤이 죠 물론 정해져 있지 그걸 쓸걸 그거 에에그그거요 와다 놓아라? 아..아..네.. 그분이 말했셨던것기억하고 있니? 아뭐너한는 아직 어려워지 말으니까 여기서 시범 보여줄게 아하 싫어 참만 하지 말고 아야 아 알았어요 자 빨리해 용궁의 최강의 전설을 부르시다 활짝 그대 이하고 <웃음> 강한 거북이 하하 강인한 거북이 헐우와우 <웃음> 서서 스 사라졌어 뭐 대충 이런 느낌이야? 후하하하 보니아빠 머리가 빙빙돌아 죽겠다 사연마 에기 부담이 크니까 남녀하면 사연마가 죽어 또다다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살인마... 살인자가 되는거 그러다가 또다다! <웃음> 어라? 그럼 여기 우리 애기 맡기고 앞으로 갔다와 놀아 에헤 에헤 스트레스 해소에 딱 좋지 자, 가자! 로코! 그로마키니 스트레스라니... 아 싫어! 아니, 그렇게 해맞게 죽는다고? 자자, <웃음> <웃음> 빨리 가. 아, 네, 고맙습니다. 에이, 토끼는 지제 지그지그태. 후카미는 정말 침묵이 좋아하는 것 같아. <웃음> 아무 말을 안 해. 라저 또는 이제 걱정할 때만 말하고. 근데 그렇게 해맞게 죽이, 죽인... 이제 죽는다고, 정말. 잘 맞게 죽는다, 아하. 회복상이야, 회복상. 여기 보스전인가요? 음, 아이템, 아, 아, 아이템 먹을까? 먹자. 아이템 먹자. 항상, 안, 항상 먼저 살아남는 게 문제라 했어. 템빨로 위로 친다, 이번에 이, 템빨이다. 템빨의 무서운, 템빨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음, 전설의 아이템 마치 그갑옷을 팔았을 때 돈이 9 9 9가 됐던 그 책찍? 잠깐만 책찍이요? 오 공격력이 높은데? 전설의 아이템이네 공격력이 높다 세상에 터키 저런 하라고 주는 건가? <웃음> 길막 길막하면 죽인대 있는데 어제 얘기했는데 길막하면 죽일 거라고. 그러게 길막왜 했대? 그러게 왜 길막을 해서 어허 길막하면 안 돼요? 베리다. 하. 나 이거 잘하면 내일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후후후.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깨하는데. 벨씨. 야 임마 적당히하면서 한... 무슨 죽는 줄 알았잖아. 후후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넌 무슨 키? 치. 귀여운 아이가 있으면 어떤 게로 푸시던지다하잖아 아니 안 그래. 안그러는데? 에..에..에들아? 이거 참 다들 장담 못 맞추네 배시 저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에? 난 싸우고 싶은데? 에? 왜냐면 학침미거든 악취미고만 악취미 악취미네 에..에들아? 어라 너희들 혹시 화난거야? 당연하지마 대찌 구라능이 너무 비럭신이라 해도 이 마약간 용서 못한데 못해 하하 훌륭한 사용자들이야 잘됐네 와다 놓아라 에..아..아..아..네.. 그게 아니지 와다찡저었서 저기 악마라고 아..아니야 봉사해 정말라 친절한 시무셔 맞아 애초에 내 이게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짓 안한다고 진짜로 어. 못믿겠는데 음. 응. 아정말인데 거짓말에 죽음이 지르끼리야 그..그래 알았어 정말 허흠 자 그럼 와다노와라 맞짱너 실력 어디까지 성대했는지 어디 한번 보도록 할까 바다주마 주마, 주마. 가민은 말한다 후후후 자 그럼 좀 시보여봐라 다코치를 위한 사형맞지아 내가 손수 너를 편하게 보내줄게. 자도탯이랑 닭꼬치의 조주를 날리고, 깨물기, 꼭챙이. 꼭챙이. 꼭챙이를 만든다. 오, 오 해피란다랑 매직 거킷. 맞아, 당근에 장사 없어. 갈매일까 깨물기 곡챙이이겼다 이야 강해졌구나 와다노야에야 임마 척주지 진지하지 말라고 지 후후 그럼 또 만나자 으그그그 자자 계속해서 아..사리 하지마 임마어 어? 뭐야? 주문 선택이 상해 역시 성에 무슨 이 있나봐 빨리 가봐야 도끼 만렙 때문에 육식하는데 저 악, 악마 부선 부르네. 아하, 시, 싫어. 싫어, 싫어. 그만해, 놔줘. 싫어, 싫어. 그만, 그만해, 살려줘. 믿었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예, 아.. 아.. 괜찮아.. 거짓말.. 앙생이 너무 안 좋다고.. 괜찮다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뭐지.. 난.. 나는.. 나 뭔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도.. 도대체 뭘.. 아니야.. 그런 생각 할위유가 없어.. 서둘러야 해.. 그래, 빨리 서둘러서 빨리 끝내고, 나 쉬고 싶어. 그 정도입니까? 왜, 어떻게, 그럴리가, 여기까지 왔을리가, 어, 어째서, 유감이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부식 대형가? 와, 나 모아라. 너무 힘들다, 데스. 나 죽어간다, 데스. 이거 미쳤다, 데스. 세이브. 너무 힘들다. 애플이 힘들다고. 후, <웃음> 너무 <웃음> 힘들어. 또 머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야. 나, 너 그러다 쉬는 소리 나올 까 불안하다, 야. <웃음> 다 왔다 어 상자다 먹물 깨또 오. 잠깐만요 혹시 밑에 뭐 있나 설마 아이템 또 있나 오 있다 있다 있다 전노아르 겟또 오오 개싼데? 방어력 와 방어력 오지게 센데? 저또 가짜? 아사칭 또 머리 아파? 아, 아니야 괜찮아 길막지마이 토끼야 길막지마 으르르룸. 야, 어. 이번에 한꺼번에 놨다. 후후, 아까까지 장난이었어. 그렇지. 그렇죠. 진정, 가슬린다 너희들 가이려우리들는 이번에 어디까지나 시간물기니까 어라, 그거 빠르게 되는 거였나? 음, 미묘하네요.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제 충분한 시간을 벌어놨잖아. 시, 시가 물기? 역시 성에 무슨이 있는 거야. 뭐, 어쨌든 아하누와라난 난 또다시 너에게 희망나야만 해, 용서해줘.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변호성은 뭔가 실기 띄우는 거 같지 않냐? 뭐, 그렇네. 그 어쩌기 더 즐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음... 즐겁기는 무슨. 이쪽 마음이 얼만데서 화가 지면 온다. 적은 없앤다 후후 그럼 그렇겠네? 전설의 사왕마 알바이러스토레이크랑 개못 뭐, 부위득이 이끄는 와라노아라 그녀는 과연 영공을 평정할 것인지 두둥 <웃음> 자, 그럼 <웃음> 한번 즐겨볼까? 진짜기게 담비라고 기대네요? 미치겠다 너는 나를 건드려선 안 됐어. 안 되겠다, 이거는. 복 딜러 가야겠다. 복 딜러 가야겠다. 물론은, 룰레이시아를 내고, 오케이 복딜 간다 이제 침묵 만들고 강력한 무기 롤렌시아의 복딜 문어방. 전세사용마 하하. <웃음> 잘가라. 마무리. 허허, <웃음> 맞네. 임물 오토. 오토로 끝낸다. 오, 3만주네. 뭐야, 뭔가 아까보다 개연진거 아니야? 아야야, 예, 반심했네? 어머나, 당연하지, 우리의 분노힘이다 치. 어. <웃음> 하지만 너희들 그냥 지나게 될순 없지, 어떻게든 막아내겠어. 에? 아, 그게 말, 말 잘했네, 우리야. 악 왓. 어머, 어머. 왓다쨈, 지금이야, 너만이도 빨리 가. 에, 에. <웃음> 그동안 풀이 당한 토끼들의 분노다. <웃음> 그래, 그러는 게 좋아. 응. 하지만. 우리가 괜찮아데려갈 같으니까. 우려! 저, 잠깐, 그렇게는 못. 으아, 팔 떨어지다, 빠진다. 우려! 아, 자, 자, 그만해. 아, 하지마. 크아! 아, 하하마 자, 빨리. 다, 다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도끼는 무시하고 가자. 빰빰, 빠바밤. 잠깐, 또뭐 있나? 응 어? 어? 포르모시. 정신 차리세요, 포르모시. 아, 와라, 와라. 아, 괜찮으세요? 와다 놓아라. 뭔가 이상해 에, 이상해. 이렇게 간다니, 말도 안 돼. 안 울어라. 프로모씨, 이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 조심해. 저 녀석 서뿐만이 아니야. 에, 에, 으흑! 어, 어, 어, 프로모씨! 기절하셨어보나마이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아구 아 <웃음> 어, 빨리 가야 애플이 힘들다 <웃음> 여기 가면은 없네 아이트 못 먹네 없나 보다 직진 다다치며시 다, 다, 다 다행이다 보사하셨군요 알고 보니 와더는 영국 최전병기였다 이런 거화낼 거이 아, 엄청난 진동 이 일어나서 성이 무슨 는줄 어..아무디 없었어.. 마침 도사집 극퇴첨이야.. 정말인가요? 역시 타치메시.. 오후.. 자..갈까? 와다 놔라? 에? 어디에.. 모두가 있는 것으로.. 응? 안돼! 와다 놔라! 에? 이렇게 빠르다고? 에? 다 차치외시 가두면 저건 내가 아니오클럭클럭 어..어떻게 된거지? 끈직이네요.. 이미 죽었으라 생각했지만.. 당..당신 누구죠? <웃음> 내가짐 힘들다.. 너야 벌라 누구야? 어..나 이들어